분식점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요두 그 여자가 제어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우 지겨워 야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옳으니 나 진짜 와 진짜 어이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내 외모 지적질하면 안되지 전 대화를 듣다가 옆테이블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헐저는 쌍둥이였거든요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예 아유 미안 쏘리 내가 깜빡했네 허허허허 <웃음> 그때 분식점 아주머니께서 옆테이블에 여인들이 시키는 음식을 갖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냐 셋이 똑같이 생겼네 아유, 세상에. 세상적인가 봐. 저는 세시간 말에 고기를 돌렸어요.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. 아니요, 저기, 아줌마. 제가 저 사람이랑 닮았다고요? 어디가 닮았는데요? 어디가요? 웃긴 건그 쌍둥이도 저와 닮았다는 말에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. 저는 화가 나서 앞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계신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. 아저씨! 아, 저, 아, 저, 아, 열받아서 말이 꼬이네. 응, 음, 응, 음, 응. 음. 제가 저 여자들이라고 닮았어요? 제말이 쌍둥이들과 저를 번갈아보면서 아저씨는 말씀하셨어요 어어! 아 어, 정말 많이 닮았네 그세 쌍둥이 아니오? 어, 어. 아유세 명이 다 예쁘게 생겼다는 소리요안 그래요 아저씨? 뭐라고? 아이 그건 아니지 아줌마 아우 어, 정말 기가 막혔어 저희 세 명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분식점을 계산하고 빠져나갔고 채둥이로 쌍둥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어우 진짜 짱가! 지거부터 짱이 블래 진짜 빵을 해먹거냐?